하네 찬네 열배 마크에 어, 참여한 블동산관니수럭만이 아니다 텔레톤양도열배와나 심지어 엔더맨도 안 나오고 돼지 왔어, 돼지 왔어. 기업도 왔어 왔어 제지가 왔어 왔어 왔데어지가 왔어, 왔어, 왔어, 왔어. 글린이랑 금을 교환해서 엔더드 곤까지 잡을 수 있을까 너 양치기 소년이야 아니야 <웃음> <웃음> 아니 진짜 야, 왔어 디 갔지? 없잖아 어 돼지 소리난다 자 여기서 금을 던져봅니다 이렇게 <웃음> 너한테 오라고 안했어 너한테 오라고 안했어 맛있는거 없어? 저있다 어 나니 앞에 있어 나니 앞에 있어 음. 아버지 여기? 돼지다 돼지다 돼지다 빨리, <웃음> 교환, 교환, 교환, 빨리, 교환 교환 가두자, 여기 데려오자, 여기 안으로 그러면 뒤로 빠져봐, 내가 데리고 와볼게 나안 입었어 어, 그래, 야 왔어 왔어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, 온다. 지금이니야 왔어, 데리고 왔어, 나 아, 야 교환은 그냥 정가해 주는데? 야 근데 너네 금가진에 없어? 얘 지금 교환하는데 안 나와 그 우리 아까 전에 아, 그 아, 발견한 아, 그용문에두개 아, 그 아. 붙어있지 않았어? 내가 그거 캐올게 응금 블럭 20개 줬어 얘들아 가자 음? 이거 얘가 주는 거 엔더의 눈 아니지? 얘가 주는 거 엔더 진주지? 그럴걸? 아니 음. 그러면은 음. 블레이즈 막대 구해야되잖아 캐빈님 어 갔다오세요 <웃음> 아니 갔다오세요가 아니라 어떻게 갔다오냐고 아니 화염구 10개씩 날라올텐데 40개씩 50개씩 날라올텐데 그걸 어떻게 깨냐고요 오? 응? 케빈님 응? 그 썸네일 각이야 오? 갔다올게 <웃음> 빨리 갔다와 <웃음> 썸네일에 미친다 퀴즈할게 <웃음> <키스> <웃음> 어, 깔끔하게 포기하자 <웃음> 아니 아 진짜 이거 블레이즈를 어떻게 해? 포기는 포기는 뭐 수술자나 쓰는 말이야 포기는 무언가를 하다가 그만둘 때 쓰는 말이야. 무언가를 하다가 그만두는 건 결단이야. 그렇다면 결단할게. <웃음> 위대한 모험이 시작된다. 드디어 또열 마리씩 나온다. 녀올게가 <웃음> 치킨 아메리카. 치킨 아메리카. 지금 치킨 아메리카는 그냥 치킨 미국이잖아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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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정 아아야 이거 말고 안돼 너도 레 같은거 잡예찬세 네? 저기 그 지옥 요새는 못 찾을 것 같아요 <웃음> 제가 그럴 줄 알고 예 이제 블레이즈 파우더의 조합법을 추가를 해놨답니다 어머! 오 사실 안 물어보시길래 아니에야 <웃음> 이걸 진짜 하네 크크 이러고 보고 있었는데 되겠냐고 테스트용으로 돼있어가지고 막다이아몬드 블럭 록 8개 막 이러거든요 아아 아.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밸런스로 조합법을 제가 재수정해드리겠습니다저 그러면은 오. 이거 제안하겠습니다 조약돌 9개 아 기각 기가... 하이씨 <웃음> 지금 철도 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? 맞죠 맞죠 맞죠 철... 아홉 개 흠... <웃음> 금... 철 아홉 개 아이 이거 이거 좀 해주세요 흠... 음... 네. 해주세요 좀, 음... 좀, 좀 해주세요 아, 아, 사장님 이거... 아이쿠 아, 아, 기분이다! 철 여덟 개! 철 여덟 개! 오케이 철 여덟 개 오케이 자 이제 철 여덟 개를 그 넣어보세요 없어요... 어... 저렇게... <웃음> <해야> <웃음> <놔야 돼요. 웃음> 아니 그니까 제가 얼른 구해오겠습니다 얘들아 예? 나이생존기에 파회법을 찾은 것 같아 물속에 있으면 돼 트라운드 나와요 칵 10개에 넣었어요 칵 10개씩 넣었어요 <웃음> 아, 아까 전에 그래서 나 엄청나게 죽었잖아? 근데 나 블레이즈 만들 수 있을 듯 철캐슨 미안한데 나 수영하다가 동굴에 최신부로 와 가지고 지금 스켈레톤 200마리한테 둘러 싸였는데 케빈 님. 응? 사이. 아뭔 소리야 이거? 이게 뭔 소리야? 야, 케빈님 사이에 오후. 스켈레톤들이 막 인기가 많아 가지고 와. 와! 음. 야, 와우. 아, 여긴가 보다. 구조대 출동. 오케이. 나 지금 이거 이게 뭐 하는 거야, 이게? 어디 계신 거예요? 아, 몰라. 나 이렇게 좁은 곳에 온 적이 없는데. 나왜 어디 있는 거야, 나? 야, 여기 어디야? <웃음> 그러니까 여기 어디야? 허. 어 미친. 어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책이 케빈님 근처에 스케레톤한 300마리가 있다는 건알것 같아요. <웃음> H I D다. 어, 어 여기요 여기. 오케이. 아 이걸 사네. 나왔다. 여기에요, 여기에요. 나왔다. <웃음> 나왔다. <웃음> 나왔다. 우후 우후. 엔도진주 나왔다 세 개. 봐. 와 <웃음> 드디어. 날 죽여. 어? 아 <웃음> 그래. 그.. 죽이면 안돼요 왜요? 막아놨거든요 아이씨 아..아..아..아.. 아. <웃음> 아, 그러면 상자! 상자 시도해보자 상자 상자 돼? 안돼요 아, 해봤어요 아, 해, 해봤어? <웃음> 나 일단 세개야 엔더진도 지금 세개 있어 어 내가 쌍 먹어볼게 어세개인데 어? 어 안되나보다 자.. 쏴쏴 아. 인마 뭐라고? <웃음> <계란이> <웃음> 죽어내나세 개야. 야 이거 아이템 프레임 한번 시도해볼까? 그래. 우리가 그래도 어? 단연간의 역겨움을 통해 어? 그 꼼수가 버그를 어, 그래. 꼼수만 <웃음> 들어나 써버릴까봐 불안하니까 네가 <웃음> <웃음> 맞긴 해 맞긴 해. 용먹기 싫어. 꼼수는 늘었는데 오케이. 컨트롤을 안 늘어. 어? 이체로 부숴버려야 되는 거아니야 액자를? 아 이체로 부숴보자. 아유, 아니. 아니 이건 블럭을 부르네. 부숴야지. 블럭을. 어? <웃음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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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레버를 당겨서 블럭의 좌표를 바꾼 다음에 어? 어 이제 이거를 캐면은 어1 0개들었어요 10개 우와! 어 그럼 일단 철은 늘릴 수 있는데 엔더진주는 못 늘려 엔더진주 블럭 같은 거 없음? 엔더진주 블럭 엔더? 추가해주세요 모델을 만들어달라 <웃음> 아이템액자랑 엔더진주를 너가 설치하고 어 나가봐 에이씨... 예, 블럭을 설치한 주체가 없어져야 되는 것 같으니까 착각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 같으니까 그걸 설치한 다음에 핏소라너 아이디를 삭제해 어? 계정 어? 탈퇴를 해, 계정탈퇴 음. 지가 막힌데? 어, 그럼 나 앞으로 마크하지마? <웃음> 아이디 하나만 만들어도 그러니까 지가 빠를 것 같습니다 <웃음> 야, 요거 이렇게 넣고 얘를 밀고 부수면 어떻게 되지? 피스톤이 있기네? 피스톤 없지 그거 하나만 받자 밀어봐 되겠냐? 그럼 상자 안 밀리면 처리라도 하자 일단 어 됐어요. 오 됐어. 있다. 어? 어 야열개 나온다. 아 뭔가 할수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. 여러분들 혹시 금블럭을 복사해서 거래를 한다는 선택지는 없었나요? 예 없어요. 그러면. 그럼 금블런. 그거 너무 멀리 돌아가요. 이미 돌아가는데. 많이 멀리 돌아가신 것 같은데. <웃음> 돌아간 것보다 돌아가실 것 같아요. <웃음> 밖에 전쟁났다 밖에 전쟁났어 어어 나왔다 우와 이걸 찾네 와 지하에서 금을 찾았어 금조각 어 이제 배달 초기트 H 배달 어 H 배달 배달이요 와 퓨지 없는데 이새끼 슈킹했나? 어디갔노 <웃음> <웃음> 금 들고 튀었나? 떨어진조다 <웃음> 엔더진좀네개 주던데요? 오! 뭐? 오! 10개, <웃음> 빗소리, 10개? 빛소리 <웃음> 불타 죽어보려고 지금? <웃음> 야, 별 짓을 다 해라 야, 엔더진 2주는 뭐야? 엔더진 1주도 있어 <웃음> 아, 이것도 버그 테스트 한 거구나? <웃음> 어, 어 진짜 그... 빠칭코에서 계속 돌리고 있는 사람의 마음알것 같아 <웃음> 어, 코인 많이 걸어놨네 <웃음> 어, 많이 걸어놨 저기 아랫부분에서 지금 2D가 마저 하고 있는거지? 네. 오! 나다아 야, 역시! 야다 모아봐 아, 이제 어 아, 두개 두개야 괜찮아 다 모으면은 열두개 넘을걸? 아, 아니 <웃음> 연구중이었구만 <뭐지>? <웃음> 이거의희방 야이씨 포기해 <웃음> 임마 어, 모래 야. 모래 어있어 모래 뭔 모래야 모래는 <웃음> 아니 갖고와 너가 갖고 있는거 임마 모래! 아니 갖고 오라고 이제 모래가 <웃음> 진짜... 있어야 돼 모래 아니 조디랑 난이도다 갖고 와 있는 거 빨리 집으로 와 모래야 이건 아니 미친 사람이야 못 그냥 모래 혹시 모르니까 나 와가지고 바지 고 조금 더 돌리고 있거든 어, 어 알았어 중독이다. 아니 그러니까 중독이다. 아 빨리 오라고 그러니까 나머지 애들이라도 왜안 와? 이 중독자들아 예 <웃음> 빨리 와서 누워 누워 누워. 누우세요. 모래가 답이 아니었어. 카지노세요. <웃음> 야. 야 카지노에서 빨리 나와. 11개잖아. 그 빗소리가 들고 있는 것도 한 하면 되지 어, 않아? 어, 어. 왜? 던졌어. <웃음> 아, 진짜 ㅅㅂ. <심한. 웃음> 이게 무슨 대답이야? 던져도 돼. 왜? 던져. 눈, 눈 하나도 안 줘봐. 하나만. 야 이거 설마 열 개로 나오냐? 아 이거 어? 진짜야 이거 열 개로 야 이거 열 어? 개로 야 어, 어, 어, 용암이야 용암이 용암이 ]야. 야 야! 아이 <웃음> <야! 야! 웃음> 아, 너무 궁금해. <웃음> 어, 어, 어, 어 이상하다. <웃음> 야 비수리가 어, 두개해 먹었어. <목소리> 엔더 진주는 <웃음> 1열 개로 발사되는데 개판이다 개판. 풍살 복사하는 법 나왔어. 뭔데? 이렇게 쏘면은 먹을 수 있거든. 이게 복사가 돼. <웃음> 그거 말고 진짜. <웃음> 방신주 복사해달라 고요 그거 말고. <웃음> 그럼 제가 풍광화살 복사 봄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. 그러니까. 낸더 진주 던져볼래. 하지마. 어, 아 여기다 사, 액자에 한 번만 넣어줘. 그 빨리 줘 나한테 반납해 복사할 수 있어요 복사할 아. 수 있어요 제가 용금술을 배워볼게요 반납해 이 새끼야 돈키도 치고 우리 용금술 안돼 야 이거 하나로 나오는 거 어이? 내가 아까 어이? 확인했다고 어이? 줘 아, 안돼 네. 형아 줘 형아 줘 품과 마사를 복사했습니다 야 열두 개 됐어 열두 개 됐고 2 d 만 여분 거 주면 우리 찾아가면 돼 빨리 깨자 어 나도, 나도. 나도 나왔다 나도 나왔다 아그 나오라고 이 주, 도박 중독자들아 재능있다 아니 아 부추기지 아 말라고 말한 말한 이 호스트야 아나 하나만 야 세개 나왔으니까 쟤네 버리고 가 그럼 이제 <웃음> 나 하나만 이거봐요 왠도 진주 나왔다 이거 봐라 빨리 줘 빨리 던져 아 던지지 말고 어, 줘. 나 하나만 야이 <웃음> 죽어 아. 가자 가자 열여섯 개면 충분해 가자 그냥 일반 화살을 버리십시오 제가 드리는 분성 화살을 쓰십시오 야저옥장사 아니야 분성 화살이... 미친 여러분... 사람같은 <웃음> 더욱더 좋습니다 어? 내가 없는데? 형님 어디 가셨어요? 저 미친 여자 하지마 <웃음> 만들어 니네가! <웃음> 왜 그래 이 미친 나무, 사람들아 나무 안 가져왔습니다 캐그럼 주목으로. 난 몰라 나 달릴 거야. 나 몰라. 화살 맞을 거 같아. 달릴 거야. 아. 아. 아. 뒤에 뒤에 뒤. 뛰어 와, 피했다. 빈님 어디 갔어? 나막 가고 있는데. 일단 게 일단 게 일단 게 어, 어다 아! 아! 빈님 죽으면 아 잠깐만 야나 죽으면은 진짜 컨텐츠 끝나? 어? <웃음> 아니야 아니야 미소로 아니야 야아 또... <웃음> 미 아니야 아니야 어? 야 꺾였어 또 저기다 그냥 저기야 저기 어딘가 있는 거야 그냥 와 분광 화살 와 보 분광 화살을 쏘십시오. 맞습니다. 풍광 난... 화살을 믿으십시오. 풍광풍광 풍광 좀주시니광풍광 난리네. 난리났다. 난리났어. 그, 풍광풍광 <웃음> 아, <분광, 분광. 웃음> 설마 어? 엔더에 스켈레톤 차 있는 거 아니죠? 엔더맨 없을 <웃음> 어. <웃음> 아이씨. 그뭘로 어, 일단 못 깨더라도 그것만 확인하고 간다 야 근데 여기 진짜 아래에 있나봐 이제 여기 막 바껴 야 그러면 이제. 그러면 동굴...에서 그냥 타서 내려가자 그래? 동굴 어디 찾았어? 난이랑 투디랑 같이 있거든? 어 내가 쪽 파고 있을게 난이랑 투 d 는너 위치를 모르는 것같아 음. 캐블리 어머 어머 감사합니다 어. 어. 오, 이게 또 관문이네? 있 근데 내가 양동이가 있어가지고 물은 캐올 수는 있거든? n cowardly. t o g 저 Odinga is Sukhova, younger than t u n g l o 주인. y <웃음> 인터넷이 <당당한> 폭파 당하기 <웃음> 싫으면은 스켈레톤을 한 차례 없애는 게 나을걸 지금.. 끊기기 시작했어요 어 죽였다 아! 됐다 야 지금인데? 저기 물 있는대로 어떻게 못 내려가 빨리? 어. 야 우와. 스켈레톤 막 나오기 시작하데 벌써? 빨리. 가관인데? 내려가는게 맞나? 어떻게 뭐 쉘터를 하나 만들어 봐. 야, 애들아, 나 숨었어. 내려와서. 근데 나딱 얘기할게. 엔더 들어갔는데 스켈레톤 잔뜩 있잖아. 바로 접종. 나왔다. 말이지? 왔다. 어. 왔어. 아 어, 왔다. 미소리 혼자 다이아 갑빠 입었네. 응. 음. 왔다 <웃음> 나더라 여기 나모르주 가. 바지를 두개 만들어 버려. 어떤데? 상황 어떤데? 어, 가만. 좋아. 좋아. 괜찮아. 어, 괜찮은데? 좋아. 뭐 없는데? 어, 뭐야? 거기 파 봐. 뭐 배고픈. 와, 예뻐. 뭐야? 나 분명히 봤다, 방금. 근데. 어. 잠깐만. 빠서 빠서 빠서 빠서. 빠져빠져빠져 빠르. 미개 미개 미개. 서버가 터지는 게두렵거든 지금 당장 없애라. 이! <목소리> 하지만 스폰율이 열 배라서. <웃음> 죽여도 죽여도 끝이 없는걸? <웃음> 야 돈아! 아야 이건 아니지! <웃음> 어 뭐야 너무 아파요 어 이건 뭐예요 우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우아아파요 아아 아수 있음 어떻게 <웃음> 왜냐면 지금 이 시드가 버그 시드가 걸려가지고 드래곤만 잡으면 돼요아 그래? 아니야 방버... 어 분력을 높이 쌓아보자 좋았어 쳤어 그러니까 그거야 두디야 와우 그래! 드래곤, 드래곤 그래! 가. 때리고 있어 때리고 있어 지금 다 덤벼 두디야 나도, 나도 왔어 두디야 걱정하지 마, 걱정하지 마. 나도 왔어 걱정하지마 걱정하지마 나도 왔어 아야야야야 아야야야 렉렉렉렉렉 미친렉 다니까 다시 안들어가 앗! 아! 너무 렉걸는데 절대 내 서버를 내 버릇 부셔야지 우와아아아 안돼 안돼 나나 여기서 떨어질 수 없어 우와 우와 아 <웃음> 우와 잠깐만 이게 뭐야? 야 근데 브레스 10개 쏘는거 좀 너무한거 아니.. 어? 멈췄다 서버 저도. 어, <웃음> 나 용암 아, 위에 있어. 한예찬 다운. 한예찬 다운. 대답을 못 하고 있는 한예찬 아웃. 그럼 예찬님 오면 인사하고 끝내죠. 좋아요. 네. 이 사람 인사하고 헤어지려고 했더니 마이크가 안 된다면서 못 들어오고 있다고. <웃음> 마지막 마무리 인사해 주세요. 바이. 바이. <웃음> <Bye. 웃음>